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갑자기 친구들이랑 부산 가실 해가지고 부산에 가고 있습니다. 아침 5시부터 나와가지고 조금 한산할줄 알았더니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도 낚싯대를 가져가서 부산에서 이제 물고기들을 다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개판이길래. <웃음> 아 이거 어젯밤에 뭐했는지 흔적들이 딱 보이는구만. 다음은 아, 이제 출근했습니다. 근데 이럴 거면 서울에서 일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? 아, 한에서첫 식사는 타이가 타이가 템푸라입니다. 아 타이가 템푸라는 아주 인정합니다. 아 완전 인정. 아 너무 맛있었다. 정성스럽게 노트북을 잡고 있는. 새발자씨뭘또 <웃음> 찍고 <웃음> 있어? 아뽀덕뽀덕해지겠어 아주 다들 해운대까지 와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럴 거면 서울이랑 뭐가 다르냐고 위기가다르잖아 많이 다르네 반드시 잡겠다는 일념하에 결국은 다 가졌어 만반의 체비를 하고 왔구만 뭘 낚을 것인가 낚을 수 있을 것인가 겠지 부산은 아침에 와가지고 점심 먹고 스벅에서 작업밖에 안 했는데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야 안되시나는다 반드시 낳는다 하하하하 돼야지 돼야지 자 오늘은 좋은 스팟을 하나 찾아가지고 일단 좋은데요? 영향을 끼버리면큰 영향을 끼쳐버린다 <웃음> 간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오늘 시간만 낚고 있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하 <웃음> 올드라 스킨 오늘 난 10km 걸었는데 아무런 수확이 없었고 아무런 수확이 없었다고 오늘 지금 야... 사실 우리가 낚시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 아닐까? 아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간을 보내면서 짝대이 흔들면서 써왔던 그 추억은 아 아무런 수확이 없었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수확 개만한데 못봤데 그런 식으로. 부산 부산 부산 개 털어버렸다 그냥 그런 소리 좀 입다다 빠라 봐야. 신나지. 다다 빠라. 아, 낭만적이 낫자. 아 야, 낭만적이잖아. 너무 <웃음> 더러워. 너희들 표정과 그 뭔가 이 마이크. 너무 더러워. <웃음> 인스타가 평소에 뭐를 찾아보길래 이렇게 온통 개판이네, 진짜 인스타가. <웃음> 그 와중에 개가 아닌 것단 하나. <웃음> 술. <웃음> 그 와중에 지나가던 길에. 인생 꼬치. 사, 네, 네, 네. 나 염통 잘안 먹어. 닭도 사줘. <웃음> 아, 닭꼬치 사줘. Go to t h 어 park. What a perfect days. 아, 세트가 하나 더 늘었어. 음, 먹을 게 아주 풍족하구만. 아, 일어나자마자 어제 타이가 템프라 사장님이 하시는 또 다른 가게 마치도에 가고 있습니다. 타이가 템프라가 너무 맛있었어서 라면도 분명 맛있을 거라 믿고 뚜시러 갑니다. 비주얼이 아주 환장해. 어 끝내주니. 음. 와 부산 식당들이 사람을 여러 번 감동시키네. 오와, 진짜 진짜, 진짜 맛있었다. 사장님이 아 철학이 있으셔 음식에 대한. 어, 사고 왔어야 되는데. 아, <웃음> 아 너무 맛있어서 지루해렸어요 일로 가는 게맞아 모르겠다. 낚시를 하러 온 건지. 운... 구나아 이게 낚시구나. 낚시는 나는 바다에서 막 그런 거 던지면서 하는 줄 알았네. 오. 정치는 좋다 아니 차가 들어올 수 있는 편한 길이 있는데 왜 맨날 이렇게 험한 길로 다니는 거야 우리 아이 참 치어 한 마리를 지금 우리 가 물지도 않는다는 거를 셋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루어 세 마리로 치어 한 마리 괴롭히기 양아치네 이거 다들 바람 때문에 우리가 부산 은좀 봐줬다 하하하하. <웃음> 아, 봐준 아, 거였어? 봐줬지. 봐줬다. 말려버렸어. 부산 어업이 무너질 뻔했어. 아, 바람이 살렸다 부산을. 낚시를 끝내자마자 루루어리로 향하는 친구들. 무슨 아, 그랬다. 와, 미쳤어. 미쳤어. 뭔가 했더니 양조장이었구만. 그 와중에 또 낚시용품점 장비만 진짜 열심히 보는 것 같아. 아, 마지막 식사는 형제 돼지국밥. 오산 왔으면 돼지국밥 한번 먹어주고 가긴 해야지. <웃음> 밥에 순대로 마무리. 먼저 갑니다. 반가워. 서울에서 보자. 네, 너무 피곤해서 계속 졸면서 왔는데 아, 서울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이번에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그래도 맛집들을 많이 부시고 왔어요. 아, 도대체 이 반드시 닦는다 시리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엔 내가 진짜 반드시 닦는다 아무쪼록 집에 들어가서 푹 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.